진짜 지덤 메타 할까? 막 그런 데 있잖아요. 막 센터 막 이상 막 구멍에다가 그그 그 뭐야 복제기? 아 제작기 맞아. 제작기. 막 제작기 깔아놓고. 그러니까요. 거기 지덤 메타 나쁘지 않다고 봐요. 나는. 어디 왜, 왜 물어볼까요? 그러면? 아니 여기서 여기서 하면 되지 여기 제네시스에서. 아, 여기서? 응. 젠트에서할까 102에서 까 102에서 1 0 2에에도막0 2이서처0젠에레1 0 안돼요 1레2에서1 0 왔어요 기다2에 네, 근데... 같은 곳인가 여기, 근데? 아니, <웃음> 뭐, <웃음> 아닌 게 아, 아닌 같은데 맞나? 뭐, 맞 뭐, 뭐, 맞네, 맞네, 맞네. 어, 맞네. 나무랑 집 있으면 파데만될수 있거든 요살까요 578평 뒤있는데 필수 <목소리> 셀 이거? 잘 봐요. 는표 시가, 안뜨 는데 못켜면는못 아, 된다고 <웃음> 도깨을 해요. 내 뭐, 네, 흑연 신혈 <목소리도> 지금 이거 한번 이거 뭐 뭐냐? 거미 있는지 한번 확인해. 거미 있으면 밖에 나갈 때좀 편하잖아. 요 거미 있으면 저 위로 올라가면 돼요. 아. 오션님. 오션 위에다가 우리 빌드하면 돼. 근데 별로 잠이 안 와가지고 아직 10시나 되지 않을게 뭐라고요? p e a e